안녕하세요. 미소실장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처음으로 개통되는 지하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1년 5월에 처음으로 개통되는 지하철 4호선, 그리고 2년 후에 23년도에 개통되는 8호선, 그리고 그 이후에 4호선과 8호선의 환승, 또 왕숙신도시로 지하철 9호선의 연장까지 철도교통의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년 후에 개통이 되었을 경우에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4호선 진접역과 8호선 별내역을 기준으로 각각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하철 어플을 활용을 했고요. 역까지의 거리가 긴 구간과 환승 시간을 감안한 예정 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4호선은 요 별내별가람역과 추후에 진접 이지구와 함께 개통 예정인 풍양역을 거쳐서 오남역, 진접광릉숲역까지 이어지는 14.786km 구간의 공사이고요. 21년 5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8호선 별내선은 암사역부터 별내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23년 개통 예정입니다. 별내역부터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은 작년 10월 말에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9호선 연장사업은 강일에서 미사, 왕속신도시까지 12.4km 구간의 연장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교통대책은 9월달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예타기간과 설계기간을 줄여서 23년에 착공 시작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사역과 왕숙2구간 또 왕숙2역과 왕숙1역 구간 사이에 역사가 어느 쪽으로 추가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왕숙1역으로는 GTX-B의 환승이 가능하고요. 왕숙2역으로는 경의중앙선 환승이 추가로 가능할 예정입니다. 9호선이 확정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4호선 14.7km 구간을 연장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동북선 경전철 연장 사업은 상계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13.4km 구간의 사업이고요. 16개 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2025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2020년 2월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개통 후에는 학군과 학원이 좋기로 유명한 중계동 은행사거리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져서 대형 학원가가 없는 동북권 학생들의 학원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통 후에 진접광명숲역 종점에서 은행사거리역까지는 25분이 걸리고요. 왕심리역까지는 47분이면 도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호선 개통시에 7호선 환승되는 노원역까지는 19분 2호선이 환승되는 건대입구역까지는 54분 고속터미널까지는 66분이 걸릴 예정이고요. GTX-C와 1호선이 환승되는 창동역까지는 21분, 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는 43분이 걸리고 서울역까지는 51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8호선과 4호선 연장개통 후에는요. GTX-B와 환승이 가능한 별내역까지는 15분 정도 걸리고요. 구리역에서 중앙선을 환승해서 두 정류장을 가면 왕숙 2신도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잠실역까지는 42분 정도 걸리고요. 9호선 환승이 가능한 석촌역까지는 45분 정도 걸립니다. 또 9호선 환승에서 강남의 중심권인 선정릉역까지는 1시간 또 강동구 고덕역까지는 61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이번에는 8호선 별내역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8호선 개통 후에 구리역에서 중앙선을 통해서 왕숙2 신도시까지 18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잠실역까지는 27분 또 석촌역에서 9호선을 환승하면 선정능역까지는 45분 강동고덕역까지는 46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밖에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는 환승시간을 감안하면 진접광릉숲역에서 출발할 때보다 1분 정도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8호선과 4호선 개통 후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